너랑 같이 살수 있어? 나 보면 계속 아빠 생각날 거 아니야. 잘 맞잖아. 저는 이문정이라고요. 제 말은 좀 조심하시라고요.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겨요? 꼭저 뭐야 요앞 정류장에 핀거 뭐더라 그거? 책 읽고 싶으세요? 책 읽어드릴까요? 괜찮습니다 늘 그렇듯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간다 그녀가 미카의 우유를 데우는 동안이 좋을까? 통화하며 티브이를 보는 시간이 좋을까? 멍청하고 가엾은 여자, 고작 세 살짜리가 어떻게 뛰어내리겠는가?